안녕하십니까. 뿌띠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. 이물질 제거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매 주사 제거에 대한 여러 속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물질 제거를 나이든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정반대의 얘기입니다. 우리가 이물질 주사, 그러니까 야매 주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. 이분들이 주사를 맞고 다 이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허물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대 40대 때 10명의 동네 사람들이 미장원에서 속아서 야매주사를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물질의 부작용 때문에 확 망가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드물죠 맞자마자 그러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물질주사 자체를 야매주사 자체에 내 몸의 면역체계가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 10명 중에 상당히 적은 뭐한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면 어, 우리는 필러 쓰지 않고 야매주사 쓰는게 낫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40대 중반부터 갑자기 문제점들이 마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갱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의 호르몬의 체인지가 굉장히 심하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면역체계가 상당 부분 변형되는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45세 이후에 중년 여성에게서 그동안 잠잠했던 이물질들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주기적으로 붓고 그 다음에 막 피부 그 겉쪽으로 오면서 뻘개지고 열이 나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게 되죠 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45세 이후에 급변하는 시기 내 몸의 상태가 급변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량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죠 30대에 10명의 환자가 맞았다면 45세에 한 두세 명 생기고 50대에 세네명 생기고 그리고 60대에 가면 거의 여덟 아홉 명이다 생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이물질 제거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45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상당한 문제를 발휘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물질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절대로 망설이지 마십시오. 왜냐면 우리가 염증이 안난 야매주사는 만약에 볼에다 놨으면 요만하죠. 요만한 게 들어있는데 염증이 나서 그게 커지면 이만한 거를 제거해야 됩니다. 우리가 제거할 양이 훨씬 많아지고 그다음에 얌전히 있는 것들은 제거의 퍼센티지가 높습니다. 이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스며들면서 내조직과 이물질이 구분되지 않고 떡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나마 얌전할 때는 그나마 구분이 됩니다 염증 때문에 번져서 커지면 너무나 많은 큰 부분 주사 부분을 넘어서는 큰 부분에 이런 떡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한다 치더라도 그 넓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함몰돼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염증이 안 생길수록 더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것이 이물질 제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